안녕하세요. 추식채널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이 제약 관련주 중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유한이, 종근당 동아, 한미, 보령, 대웅, 휴원스, 엘지와 광동, 네스턴까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오늘은 다섯 개 종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관련 뉴스를 보시면 마운자로가 FDA 허가를 신청 신청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. 이 마흔자로는 비만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죠. 그리고 없어서 못 파는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 마흔자로 등이 연일 이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어, 약물입니다.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덴마크의 노보노 디스크. 얘가 덴마크 시가총액 1위입니다. 이 덴마크에서는 삼성전자급이죠. 얘가 이제 싹센다와 이 위고비를 생산하고 있고 미국 알버젠이 큐시미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이 기존에 이두 개의 어이 약물이 어이 1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. 비만 치료제에. 하지만 미국 일라이 릴리에서 이 마운자로가 나왔죠. 이 마운자로의 효능이 효과는 체중을 72주 2주간의 임상을 했을 때 22.5%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.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68주에 15%의 감량 효과를 보였지만, 이 위고비가 이 출시되면서, 이 166만원이라는 가격에도, 어,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던 이 제품이 바로 위고비였습니다. 하지만, 이 마흔자로 같은 경우는 얘보다 훨씬 더, 이 효능이 더 뛰어나죠. 그리고, 이, 지난 5년간 67% 고속 성장하고 있는, 어, 이 치료 시장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. 그리고, WHO에서 세계 비만 인구는 약 1억 9천만 명이고,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, 치료제 관련 제약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유한이가 오늘 4% 가까이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한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상승하면서 가장 주도주로 치고 나오고 있죠. 이대장주는 한미약품입니다. 그리고 종근당이나 동아시티 보령 등도 1% 정도 보령이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총을 보시면 유한이가 4조 한미가 3조 8천억대 정도의 이런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지만 대형 제약사들 또 매출액 1조 클럽이죠 얘네들 다 유한이나 종근 동아 한미 같은 경우는 1조 클럽 제약사들입니다 이런 대형, 대형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한양행 비 어, 비만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. 그리고 이 비만 물질은 어, 이 당뇨병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이 체중 감량 효과를 본게이 어, 대부분에다 이런 비만 치료제입니다. 그래서 당뇨병과 연관이 있는 어, 이런 그 제약 기업들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 식욕 억제 약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런 신약 후보 물질 관련된 기업이 유한양행입니다. 5만 8천 원대에서 이렇게 꺾였었고 지금은 이제 5만 원 라인대에서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았었습니다. 그러다가 오늘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지금 200일선까지 상승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. 종근당, 큐시미아를 공동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알보젠코리아와 얘도 지금 뭐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모였죠 이 장기선부터 어 뭐2 0일선까지 한번 모인 상태에서 어느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동아 st 얘도 비알코올성 지방감 체중감소 관련해서 후보물질 관련된 기업이 동아 st 입니다 얘는 지금 저 6만 9천원 대에서 한번 이렇게 꺾였던 동아 st 한미 어, 얘는, 그, 싹 센다, 만약 위탁 생산 수주시 1조 6천억의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소식으로 오늘 급등을 한 이후에 약간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전 고점 부근에서 이제 조금 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가장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갔죠.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대장주의 다음은 보령제약입니다. 이 보령제약은 릴리사의 당뇨병 치료제 어, 트루리시티의 국내 판권을 맡고 있고 이 보령과 릴리는 22년부터 이 판권과 허가권 관련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, 차트는 4월달 지금 13,600원대에서 거의 뭐 지금 8,000원대까지 50% 가까이 하락해 있던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이지만 어, 계속 이제 반등하면서 8,000원대에서 어. 이 5일선을 타고 상승하고 있는 보령입니다